예, 홍콩 전문 여행 유튜버, 홍콩 강식장입니다 오늘 홍콩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여기는 홍콩의 따이어 마을인데, 잠시 후에 여기 따이어 마을, 에 예, 추석 연휴만 볼수 있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이 연등 모습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한자로 중추절이라고 하죠. 그 연휴 기간에 이렇게 여기 따이어 마을에서 이렇게 연등을 이렇게 지금 매달았는데, 되게 이뻐요. 한번 보실게요. 네, 예, 따이오 마을에서, 그, 따이오, 그, 빌리지 호텔 가는 방향이 또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 그, 따이오 마을 중심부에, 그, 시장 옆에 가면은 이긴 골목이 있는데, 이쪽으로 하시면은 꽤긴 골목길에 이렇게 아주 이쁜 연등을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가지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등이 가만히 보시면은 전부 다 모양이 다 틀려요 제 생각인데 여기 저기 살고 있는 뭐 어린이들이라든가 여기 주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제각각 다 틀립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 연등이 있는 골목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데 한번 더 보실게요 허름한 카페인데 이렇게 이쁘게 연등을 많이 달아 놔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폐 자재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지금 이렇게 예,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또 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되게 전문 포토그래퍼 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이런 스냅사진 같은 것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아마 내일까지 이 연등을 어, 전시를 하고 아마 곧 철거할 예정인데 혹시 뭐 홍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음, 추석 때는 꼭한번 여기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대만 빌 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요. 여기는 일단 홍콩 따이 마을이고 굉장히 이 조금 어, 로컬한 로컬틱한 그런 골목길에 연등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연등에 있는 곳이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여기 타이어 마을에서 홍콩 통천까지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쪽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통천까지 트레킹으로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냥 조금 시골스러운 어촌마을인데 이렇게 또이 초입로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깃발하고 이제 등을 달아 가지고 굉장히 또 평상시하고는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추석 때는 꼭 한번 이쪽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기 대교의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앞에는 조금 캄캄하잖아요. 원래 낮에 여기 이제 그 트래킹하는 곳인데 지금은 밤이라서 저 다리까지만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조 네, 아까 여기서 인터넷 랜선 투어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이제 끝났고 그냥 가는 길에 일반 영상도 조금 찍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홍콩에 오셔가지고 추석 때는 여기 한번 꼭 한번 와보세요 되게 연등이 화려하고 이쁘고 좋아요 되게 자 그냥 지금부터 쉬지 않고 한번 쭉 걸어, 걸어가 볼게요 한번 자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제